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인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가족들로부터 멀리는 어제 잠깐 스쳤던 누군가까지 다알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인연들 그렇지만 그 중에는 평생을 가도 잊지 못하는 인연도 있을 것입니다 잊고 싶지만 잊혀지지 않는 인연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윤기 작가의 손님이라는 작품인데요. 재미있게 감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바로 소설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손님 이윤기 해가 초겨울 추위에 오그라들어 오후는 잿빛이었다. 바위 위에는 우는 갈매기도 있었고 날아가버리는 갈매기도 있었다. 산등이 뚝 잘라지고 막 바다가 시작되는 언덕에 아이가 서 있었다. 아이는 횡대지어 오는 백마무리 같은 파도의 마루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바닷가에 사는 아이에게 그 바다와 파도는 심상한 풍경에 지나지 못했다. 아이는 손가락에다 연두색 데님 한 짝을 걸고 있었다. 데님은 바람에 날려 자꾸만 아이의 소매 쪽으로 감겨들었다. 그때마다 데님을 메었던 주름이 남은 바지가랑이도 발등에서 팔랑거렸다. 아이는 돌아서서 코를 풀었다. 아이의 눈이 빨갰다. 그러나 울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두어 걸음 물러선 뒤 아이는 손에 들고 있던 데님을 바다 쪽으로 던졌다. 힘껏. 그러나 가벼운 데님은 역풍을 뚫고 날아가지 못했다. 데님은 바다로 떨어지기는커녕 맞바람에 날아와 아이 뒤에 있는 팡파짐한 다복솔에 걸리고는 했다. 아이는 데님을 다시 접은 뒤 칼도를 하나 주워 데님 끝으로 칼도를 묶었다. 손이 고분지. 아이는 칼도를 묶은 뒤. 금방 일어나지 않고 두 손을 사태다 놓은 채 한참 있다가 일어났다. 이었고 아이는 데님을 다시 집은 뒤 머리 위로 빙빙 돌렸다. 데님은 물매줄처럼 상모처럼 아이의 머리 위에서 돌았다. 데님 주인 손에 쾌적한 원심력이 느껴지자 아이의 표정이 환해졌다. 그러나 잠깐만 그랬다. 아이는 상모 돌리듯이 물매줄 돌리듯이 돌리던 데님 끝을 놓았다. 칼돌은 연두색 데님 꼬리를 달고 바다 쪽으로 날아갔다. 아이의 눈은 칼돌을 따라 날아가는 데님을 쫓았다. 바다는 데님 하나 삼키는 흔적을 그 표면에 오래 남기지 않았다. 아이는 돌아서서 마을 쪽으로 통하는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걸으면서 아이는 연신 길가를 두리번거렸다. 아이는 오후 내내 그렇게 두리번거렸었다. 겨우 바느질을 배우기 시작한 16살 백기 누나가 데님 한 벌을 만들어 아이에게 준 것은 그날 아침이었다. 누나가 아이에게 데님을 만들어 준 데엔 뜻이 있었다. 어머니 재산 날이었기 때문이다. 아이는 누나가 보기에 불리고 있다 싶을 정도로 기뻐했다. 누나의 서툰 인두줄 솜씨가 거기에 따뜻하게 남아있기라도 한 것처럼 아이는 데님을 살구머니 뺨에 데어보기까지 했다. 아이에게는 처음으로 받아보는 선물이었다. 그러나 아이는 첫 선물의 의미를 알고 나서는 낯색을 바꾸었다. 어머니 재산 날이었기 때문이었다. 아이는 불어 꽁한 얼굴을 해보이고 나 학교 갔다가 일찍 오마 이렇게 말하고는 바지자락을 착착 접어 데님을 메고 학교로 갔다. 계집아이들이 제 얼른 장가 들고 싶은 게다 하면서 놀렸다. 아이는 엄마 재산날이라고 누나가 만들어줬다. 신랑 되고 싶어서 맨게 아니다 하고 당당하게 계집아이들을 을박아 주었다. 어머니 재산날이라니까 계집아이들도 더 이상 놀리려 들지 않았다. 그러나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대님 덕분에 바지가랑이가 너무 가뿐해서 동무들과 장난을 지나치게 한 것이 탈이었다. 아이가 집안으로 들어서자 누나의 눈길이 아이의 바지가랑이에서멎더니 떨어질 줄을 몰랐다. 가뿐해서 좋더라. 썩잘 어울리지? 잘도 어울리겠다. 누나 말에 아이도 대님을 내려다보았다. 한쪽 대님이 없었다. 데님이 없는 쪽바지가랑이는 주름이 진채 발등을 덮고 있었다. 얼라 장난 심하게 쳤구나. 데님 매면 새신랑처럼 점잖게 굴어야 하는 거다 너. 새신랑 새신랑 그딴 소리 듣기 싫다. 아이는 돌단 밖으로 뛰어나와 학교 길을 되짚어 달렸다. 누나가 뒤에서 외치는 소리가 아이를 따라왔다. 바보야 나머지 한 장은 풀어놓고 가. 놓고 가기 싫으면 풀어서 속주머니에 넣어. 아이는 학교 길을 되짚어가다 말고 되돌아와 함께 장난하면서 온 동무들에게 혹시 데님 한 짝을 줍지 않았느냐고 두루 물어보았지만 주운 아이는 고사하고 아이의 데님을 눈여겨본 아이도 없었다. 마을로 들어설 때까지만 해도 제자리에 매여있던 데님이었다. 장길 가던 안악도 그랬으니까. 저런. 이제 누나가 엄마 노릇을 하는구나. 하루에 두 번씩 오가는 길이 세 번째는 그렇게 생소해 보일 수가 없었다. 홀로 나무 사이를 가는 오솔길도, 길 위로 나서는 숲 그림자도, 바람도 아이에게는 문득문득 문득 낯설게 느껴졌다. 숨이 턱 끝에 오르자 아이는 천천히 걸으면서 잎을 벗은 떨기나무 가지를 유심히 살폈다. 오솔길을 이따금씩 가로막는 떨기나무 가지는 대님을채어제 목에 걸어놓고 있을 만큼 심술궂어 보였다. 멀리 대님 같은 게 보일 때마다 아이는 그쪽으로 달려가고는 했다. 그러나 번번이 그것은 바람에 날려와 걸린 빛바랜 천조각 아니면 겨울에도 죽지 않은 춘난 입히기가 일수였다. 아이는 정말 대님 비슷한 게 보여서 낮다리 걸린 나뭇가지를 겨냥하고 달려갔지만 이번에는 데님이 아니라 찌그러진 연꼬리였다. 아이는 나뭇가지에서 연꼬리를 벗겨내려 보고는 조금 놀랐다. 공책을 잘라 만든, 이제는 바람과 비에 시달려 노랗게 변색한 연꼬리에 쓰인 서툰 글씨. 그것은 바로 아이 자신이 쓴 글씨. 아이가 제 공책을 찢어 만든 연꼬리였다. 아이는 연이 실을 끊어먹고 마을 앞 언덕을 넘던 날을 기억할 수 있었다. 학교 길을 되짚어 다시 마을로 돌아오면서 아이는 그 대님이 이미 찾아본 곳에 있을까봐 연신 주위를 돌아다 보았다. 그러면서 마을에서 멀어지던 연 꼬리를 다시 만난 것처럼 잃어버린 대님 한짝을 다시 만나는 상황을 잠깐 상상해보았다. 아이에게는 너무 벅찼다. 그래서 마을로 돌아오자마자 이제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게 된 데님 한 짝에다 칼도를 매달아 바다에 던져버린 것이다. 그래서 돌멩이 하나 바다에 던진 것으로 치고 데님은 잊어버리기로 한 것이다. 감나무 빈가지에 걸려있던 달이 이죽거리는 잎 모양을 하고 바다 저쪽으로 가고 있었다. 누나는 집에 없었다. 아이는 누나가 집에 없는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일건 만들어줬는데 한짝은 잃어버리고 한짝은 바다에 던져버렸다면 누난들 좋아할 리 없지. 엄마 재산날인데 감나무 밑에서 머리를 감고 있던 아버지가 머리채 사이로 아이를 보며 물었다. 너 누구랑 싸웠냐? 잔뜩 빼물고 있게. 아니요. 누나는요? 마을로 내려갔다. 곧 올게다. 싸운게로구나. 아빠는 모르셔요. 아이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누나가 펴둔 상이 있고 상 위에는 쌀이 봉긋봉긋 두 무더기로 나뉘어 있었다. 누나는 제밥 지을 쌀에서 뉘를 고르다가 나간 모양이었다. 누나는 제삿날마다 꼭 상에다 쌀을 쏟아놓고 뉘를 고르고는 했다. 아이는 아랫목에 들어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방의 네벽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바닷바람에 발가 겨울었던 살이 저리해져 왔다. 반침 위로 재상 차릴 때 입으려고 곱게 다려놓은 누나의 치마 저거리가 보였다. 아이는 누나 저거리의 옷걸음이 데님으로 보여서 그만 눈을 감아버렸다. 그때 누나의 타박거리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발자국 소리는 대돌 앞에서 멎었다. 너 방에 있니? 있구나. 누나의 목소리에서 기름이 자르르 흘러내릴 것 같았다. 누나에게 아이를 기쁘게 해줄 만한 일이 있을 때마다 누나의 목소리에서는 기름이 흐르고는 했다. 자니? 자는 척하니? 둘다 아니야. 일이 나와봐. 나 좋은 거 가져왔다. 안 볼래? 다 귀찮아. 나 졸리는 걸. 밤중에 일어나야 하잖아. 제삿날이니까. 나와 보라니까 그러네. 젠 누나가 누나답지 않게 억지를 부릴 때면 아이에게는 꼭 좋은 일이 생기고는 했다. 아이는 그걸 알면서도 그때마다 번번이 꾸물거리고는 했다. 아이는 눈을 비비며 문을 열었다. 누나가 왜 눈이 빨갛게 되었느냐고 물으면 비벼서 그렇다고 대답할 참이었다. 그런데 아, 대님 한짝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누나는 데님을 흔들면서 웃었다. 아이가 그 데님이 어느 쪽 데님인가를 알아내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했다. 잃어버렸던 놈일까? 바다에 던져버렸던 놈일까? 개울에서 놀았다면서? 거기에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않니? 뱀인 줄 알았다. 그치만 나도 바보야. 이 추운데 뱀이 어딨니? 아이는 신발을 꿰어 신고 데님을 빼앗듯이 받아든 다음 집을 나왔다. 그리고는 해 있을 때 다녀왔던 그 바닷가 언덕으로 달렸다. 언덕에서 바다로 던져버렸던 그 데님이 해초처럼 바위 틈으로 밀려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러나 언덕 아래에서는 무겁고 빈 파도가 부서지고 있을 뿐이었다. 아이는 데님 끝에다 칼돌 달았던 것을 잠깐 잊었던 것이다.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아이에게는 참 이상했다. 대님 한짝을 잃었을 때보다 그래서 아무 쓸모가 없어진 한짝을 바다에 버렸을 때보다 처음 잃었던 한짝을 다시 찾았을 때가 왜 그렇게 허전한지 그 까닭을 알수 없었다. 차라리 아이가 차라리라는 낱말을 쓴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는지도 모른다. 차라리 누나는 찾아다주지 말지. 누나 때문에 나는 망했다. 아이가 차라리라는 말을 쓰는 것은 심상치 않다. 어린 것이 한 곳을 오래 바라보고 있는 것도 벌써 심상치 않은 사태다. 아이들은 가을 바닷가라면 꽃게나 조개를 잡으며 놀기에 좋은 곳이었지만 꽃게도 없고 조개도 없는 겨울 바닷가는 너무 추웠다. 그런데도 아이는 한참이나 바닷가의 그 심상한 풍경 앞에 서 있었다. 마을 위에서 서성거리던 그날의 저녁연기가 산중턱에 걸렸다가 어둠이 되어 다시 마을로 내려오고 있을 무렵이었다. 아이와 누나 그리고 아버지 이렇게 세 식구가 사는 외딴 집에 한 손님이 황혼에 묻어 들어왔다. 업은 아기와 머리에 인 보따리를 합하면 제 몸보다 더큰 도붓장수였다. 도붓장수가 나이 어린 처녀에게 빈방이 있다지요? 하고 공대 말로 물을 동안 등에 어핀 아기는 뺨에다 보리튀김 과자 부스러기를 묻힌 채방긋 웃었다. 마을 마을을 다니다 그만 해를 앞세우고만 비단장수였다. 어둠에 쫓기는 도부장수들은 자주 그 집을 찾고는 했다. 식구가 단촐해서 늘 빈방이 있는 데다가 집이 외딴 집이어서 주인이 낙은에 끓는 걸 싫어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비단인가 봐요. 누나가 이렇게 말하면서 발도듬을 하고 보따리를 건드려 보았다. 보따리가 금방이라도 아기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릴 것만 같았다. 누나는 보따리를 마루에 내리는 비단장수를 도왔다. 참잘 오셨어요. 마침 어머니 재삿날이에요. 손이 모자라서 걱정했는데 좀 도와주실 수 있지요? 누나가 오래 사귀던 사람이라도 만난듯이 다정하게 말했다. 도와주고 말고 가까운 친척은 없는갑네. 그렇지 않아도 마을 사람들이 그러더라. 나이 어린 처녀가 여간 기특한 게 아니라고. 비단장수는 고개를 좌우로 돌려 보따리에 눌려 굳어진 목을 풀었다. 그러면서 한꺼번에 집안의 사정을 다 구경해버리는 일에 그 비단장수는 익어 있는 것 같았다. 비단이죠? 응. 그러나 비단장수는 나이 어린 저녀가 비단을 끊을 수 있을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는 것 같았다. 아기가 보채기 시작했다. 비단장수는 어분 아기를 돌려 품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는 크고 시커먼 젖을 꺼내어 아기에게 물렸다. 여우 열여섯인데 어머니 제사 차린다 카제? 완모에 집안 해놓은 것좀 봐라. 새알에 멜빵하겠다. 당당하고 투박한 사투리와 스스럼없는 몸짓이 어둑어둑한 밤안개 속에서도 비단장수의 나이를 어림하여 헤아릴 수 있게 했다. 누나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아이가 부엌에서 초롱을 들고 나왔다. 사방에 창호지를 바른 초롱의 불빛은 어둠이 짙지 않아서 그런지 겨우 아이의 발치밖에는 비추지 못했다. 누나와 비단장수는 나무 더미에서 땔나무를 하나름씩 안고 와 비어있던 방 아궁이에 불을 떼기 시작했다. 처마 밑이 밝아지면서 누나와 비단장수가 환한 얼굴을 마주하고 웃는 모습이 드러났다. 아이는 거기에는 끼지 않고 뾰족한 나뭇꼬챙이로 호롱의 심지를 도두고 있었다. 누나가 다가와 아이를 감나무 아래로 데려갔다. 누나의 목소리가 아주 밝았다. 아궁이 불빛은 감나무 아래까지는 닿지 않았다. 예, 비단장수래. 대님 감쯤은 문제없이 얻을 수 있을 거다. 대님 같은 거 이제 싫다. 이번에는 한꺼번에 두벌 만들어주마. 비단장수에게는 그런 조각청 많아, 너. 누나가 다시 아궁이 쪽으로 다가가 비단장수에게 수작을 걸었다. 비단뿐이에요? 아니다. 양단, 공단, 비로도, 유똥도 있다. 와... 처자도 한감 한락하나? 아니요. 하도 무겁길래요. 무겁지. 나락철에는 나락도 받고 보리철에는 보리도 받으니까 이놈의 장사는 어떻게 된 셈인지 팔면 팔수록 보따리가 무거워진다 짱배기가 벗겨지도록 해봐야 입에 풀칠. 짱배기가 성하면 빚이 늘고. 객식구가 들 때마다 방 소재도 하고 군불도 떼어주던 아버지가 그날은 웬일인지 방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 재산날이어서 그런지 아버지의 마른 기침이 유난히 잦았다. 아버지 오냐 누나가 물 묻은 손으로 문고리를 달그락거리며 불렀을 때야 아버지의 어두운 목소리가 비로소 방 안에서 새어나왔다. 왜 불을 안 켜시고 나 누워있다. 비단장수래요. 아기가 어려요. 그래서 옆방에다 불을 떼고 있어요. 오냐. 잘했구나. 아버지는 그래도 문을 열지 않았다. 어디 편찮으셔요? 아니다. 욕심을 내어 머리를 감았더니 한기가좀들 뿐이다. 아버지도 물 데워달라시지요. 대단찮다. 빨랫줄은 걷었지? 네. 너희 둘은 한숨씩 자둬야 할 거다. 걱정 마셔요. 누나가 빨래줄을 걷은 것은 해지기 전이었다. 어머니 혼백이 고개 숙이지 않고도 들어올 수 있도록 누나는 해지기 전에 이미 빨래줄을 걷은 것이다. 누나가 보기에 어머니 혼백은 재산날마다 살짝 아버지를 만나러 오는 것 같았다. 아빠가 오늘은 이상하시다. 아이가 속삭였다. 쉬! 누나는 어머니 재산 날에 갑자기 잦아진 아버지의 마른 기침의 뜻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손가락을 하나 세워 입술에다 대고 쉬! 했던 것이다. 어두운 방 안에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자기 몫의 예 시절리를 생각하고 있었다. 거부할 길 없는 바다의 거친 손길에 바닷가 아이였던 자신이 튼튼한 청년으로 자라나던 옛 시절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 시절 청년은 바다가 길러준 그 강인한 몸으로 농부들이 땅을 그렇게 하듯이 공포와 신비로 가득한 파도의 일랑을 갈고 그품 안에서 그만큼의 땀을 흘리며 살진 양식을 수확했다. 청년에게 세계는 가슴 설레이 많지 아름다운 삶터였다. 고기잡이 배를 따라 나갔다가 며칠 만에 한 번씩 마을로 돌아오면 청년은 처녀의 집에서 환대를 받았다. 처녀의 아버지는 청년이 막 소주, 뒷병과몇 마리의 먼 바다 생선을 들고 찾아오는 걸 좋아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처녀까지도 청년이 들고 오는 막 소주와 먼 바다 생선은 처녀의 집을 찾으려는 청년의 구실에 지나지 못한다는 걸잘 알고 있었다. 바다에 길든 청년에게 가정이라는 것은 겨드랑이 간지러울 만큼 참으로 관능적인 것이었다. 청년은 이 간지러움을 현실로 누리는 희망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처녀의 아버지를 아저씨라고 부르던 청년이 어르신이라는 호칭을 처음으로 써보던 날 처녀의 어머니는 청년의 생년과 생월과 생일과 생시를 물었다. 처녀 아버지가 돌아가는 청년을 멀리 배웅하면서 청년의 가슴에 든 것, 머리에 든 것, 손아귀에 든 것을 엿보려고 한 것도 그날이었고 청년이 한 해만 더 벌면 선주에게 빌붙지 않아도 조그만 배나마 한척 장만할 수 있다고 겸손하게 그러나 당당하게 말한 것도 그날이었다. 처녀의 집을 나올 때 초롱에 불을 다려 아무 말 없이 아버지에게 건네준 것은 바로 처녀였다. 청년에게 처녀 아버지의 말이 다 들리지 않았던 것은 다소곳이 돌아서던 처녀의 뒷모습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청년과 처녀는 서로 알게 된지 오래였다. 하지만 서로 말을 주고받지 않게 된 지도 벌써 오래되었다. 청년과 처녀는 각각 늠름한 어부와 풍만한 처녀가 되고 나서부터 어릴 적의 버릇이 된 말투는 새로 싹튼 기이한 흥분을 실어나르기에 적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을 알기까지 청년과 처녀는 말놀이를 말싸움으로 끝내고 돌아서면서도 그 까닭을 몰랐던 것이다. 청년이 언젠가 개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처녀의 집으로 간 일이 있었다. 이것 봐라, 크지? 응, 크다. 그런데 알뱉다 가슴이 눈에 띄게 부풀어 오르던 처녀는 낯빛을 불켰다. 크기는 크다. 어떻게 잡았는데? 총 놔서 잡았지? 이제는 놀리기까지 안 해? 처녀의 부모와 청년 사이에 심상치 않은 침묵이 흐르기 시작한 뒤부터는 청년이 그 집에 나타나도 처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청년은 마음을 바쁘게 먹지 않았다. 그 방문이 오래지 않아 열렸다가는 다시 닫히고 오래 그리워하던 처녀의 가슴과 현실이 자기 몫으로 돌아올 날이 오고만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처녀는 청년에게 받아와도 바꿀 수 없는 단 하나의 진실이었으며 미래의 행복에 대한 약속이었다. 먼 백길을 떠나야 하는 날이 가까워지자 청년은 처녀의 부모에게 말 매듭을 지어주십사고 오래 미루어오던 청을 넣었다. 처녀 부모의 침묵은 그날따라 길기도 했다. 말이 다된 것으로 알고 다녀오게. 이렇게 말뚝박듯이 말한 것은 아버지였고 개 생각도 들어봐야지요. 한 것은 어머니였다. 눈치를 하루 이틀 봤나 척하면 삼척이고 탁하면 목탁이지. 저것이 엉큼한 것이여. 자네를 닮아서 젊은 사람 앞에 놓고 무신 짓고 엉큼하든 달콤하든 허허 물어보나 많아요 염소 물동 싸는 거 봤는가 이양반의 시방? 두 늙은이는 잠깐 거드름을 생략하고 쑥스러운 것을 감추려고 토닥거렸다. 장인 자리가 어린아이처럼 웃자 장모 자리는 늙은 서방의 허벅지를 꼬집기도 했다. 그날 밤 장모 자리는 열살쯤 나이를 더 먹은 신용을 했고 장인자리는 떡갈나무 껍질 같던 얼굴을 펴고 청년의 술잔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술잔 밑에 딸려보내던 왼손을 거두어들였다. 장인자리가 청년을 배웅하기 위해 뜨락으로 나서자 처녀가 초롱에 불을 달여내었다. 아버지가 듣기 싫지 않은 어조로 딸을 나무랐다. 달도 안 보이느냐 이거사 청년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바닷가로 내려가 둥근 달 아래 가슴을 열어놓고 있는 듯한 바다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바다가 아는 것 이를테면 부모나 형제에 대한 애정 같은 것에는 길들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런 그에게도 사랑의 약속만은 타인과 나눌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진하고 가슴 두근거리게 하는 우애의 약속이었다. 마침내 그것을 껴안았다고 생각한 청년 가슴에 넘치는 힘과 보장받은 듯한 행복을 바다에 감사했다. 두달 동안이나 바다에 있다가 돌아오는 회항의 밤바다에는 안개가 짙었다. 배가 닿자 어부들은 어부들답게 가족과의 재회를 무뚝뚝하게 나누었다. 어부들은 그들이 바다에 나가 있을 동안 가족들이 했던 기도를 그런 식으로 애써 나모르쇠에 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선주와 그 아들이 나와 어부들의 손을 일일이 잡았다. 청년에게 선주 아들의 악력은 기이하게도 심술궂게 여겨졌다. 청년은 서둘러 그 자리를 피해 처녀의 집으로 달려갔다. 마을 사람들을 만나면 밤안개 속으로 몸을 피했다. 그는 처녀와 처녀 가족과의 재회를 오붓하게 누리고 싶었다. 그러나 처녀의 방에는 불이 없었다. 장인자리는 사랑방에서 청년을 맞고 손 대신 계절이 바뀔 동안에 빛깔이 바래버린 약속된 행복의 시체를 내밀었다. 반갑기는 한 해만 장인자리의 입냄새 묻은 담배연기가 청년의 가슴에 그으름 자국을 남기는 것 같았다. 오는 길에 아무도 안 만났는가? 아 말도 못 들었는가? 청년은 숨을 멈추었다. 그때까지 겪은 어떤 파도보다도 더 거센 파도의 전조를 읽었던 것이다. 그러나 바닷사람이 된 청년은 그런 것에도 길들어 있었다. 나야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네만 여자들 약속은 무겁지 못한 법이네. 청년은 가만히 문을 열고 처녀의 방문을 내다보았다. 처녀의 방에는 불이 없었다. 파도에 지친 무기력한 50대는 선주의 아들에게 딸을 팔고 바다에서 희생되는 어부의 명단에서 제 이름을 지운 것이다. 조그만 항구의 황태자와 공모자들은 이렇게 해서 청년의 진실에다 모래를 끼얹은 것이다. 어둠이 지키는 제 집으로 돌아오면서 청년은 바다의 돌멩이 하나를 던졌다. 그리고는 저항하는 것을 포기했다. 청년이 조그만 전마선 한 척을 밤바다에 띄운 것은 며칠 뒤의 일이다. 소박한 사랑의 약속을 빼앗긴 이 절망한 청년의 발밑에서 바다가 전마선을 저어주었다. 물풀의 씨앗처럼 청년은 이렇게 그 마을을 떠났다. 슬픔을 잊으려고 청년은 만나는 섬과 별의 이름을 외웠다. 물풀의 씨앗이 다른 물가에서 뿌리를 내리듯이 청년도 다른 해변에서 생활을 꾸몄다. 그리고는 가슴에 둥지튼 정막을 신경통과 함께 다독거리며 나이를 먹었다. 아내를 얻고 생활을 마련했으나 그의 사랑은 본능의 나무에서는 꽃을 피워주지 않았다. 아내가 딸과 아들을 차례로 낳아주고 죽었으나 그는 아내 몫으로 바다에 돌을 던진 적은 없었다. 아내의 재산날은 아무 일 없이 여러 차례 계속되었다. 어허 그 처녀가 손주 아들의 처비 되었던 그 처녀가 뜨내기 비단장수로 늙은 채 어둠에 쫓겨 이제는 중늙은이가 된 옛날의 그 청년 앞에 나타난 것이다. 사랑을 받지 못한 어머니의 혼백을 위해 딸이 초저녁에 빨래줄을 거둔 그 마당으로 아버지의 첫사랑이 고개도 숙이지 않고 들어선 것이다. 비단장수가 아이와 누나에게 뱉어내는 무신경한 사투리는 큼지막한 돌멩이가 되어 아버지의 추억 속으로 날아들고 있었다. 아버지, 매다 지었어요. 곧 닭이 울텐데요. 누나는 문고리를 달그락거리며 갈아입은 옷의 옷고름을 만지작거렸다. 오냐! 다굴리면 큰일이지 아버지가 일어나면서 중얼거렸다. 그날 그 집에 한 손님이 두 얼굴을 하고 혹은 두 손님이 한 얼굴을 하고 찾아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참 얄궂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렇게 틀어진 인연이었지만 다시 이런 식으로 만날 운명이었던 걸까요? 늘 자신감에 차 있고 앞으로 다가올 사랑의 행복에 취해 있던 청년이 처녀와의 어그러진 인연을 뒤로하고 고향을 떠나왔는데 여전히 청년은 다른 사랑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잊고 싶었지만 잊혀지지 않는 사랑. 그래서였을까요? 기억에 의지해 가느다랗게 이어지던 인연의 실이 아내의 제산날에 손님으로 그때의 처녀를 불러온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그 인연, 이번엔 확실히 끊어버리라고 죽은 아내가 보낸 것 같기도 한데요. 죽은 아내의 섭섭한 마음이 느껴진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재밌게 감상하셨나요?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이윤기 작가의 손님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